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요 아주 조금 늦었지만 페리페라의 누디브루 컬러를 모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꾹! 제가 구매하려고 보니까 올 품절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재입고 됐을 때 구매를 하느라고 이렇게 리뷰가 조금 늦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그래도 페리페라를 너무 애정하는 1인으로서 제가 리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모든 컬러를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페리페라에서 저번에 테툰 콜라보가 나온 이후에 누디 누디한 컬러들을 다섯 가지나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컬러들이 누디 컬렉션에 맞게 정말 누디누디하면서 하나하나 너무 예뻐서 컬러들을 다안살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컬러들이 너무 예쁘게 출시가 됐어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촉촉하게 발리고 밀착력이 높으면서 일단 바르고 나면 보송하고 블러블러한 마무리로 이 페리페라의 특징적인 이 제형 자체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누디브루는 컬러들이 이 누디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컬러들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2 4화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든 컬러들을 패키지를 딱 봤을 때 정말 패키지부터 정말 누디한 감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패키지 컬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24호 누디 라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누디 라떼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보면 이 누디한 감성 필터 기본 베이스에 블러블러하게 손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누디 누디한 홍차 라떼 같은 그런 컬러감이 되게 연출이 돼요. 이제 입술에 올려볼게요. 입술에 아주 살짝 올려서 보면 손에 올렸던 것보다 컬러감이 정말 블러블러하고, 정말 감성이 있는 뭔가 청초한 것 같은 여성, 여성, 여성한 그런 감성을 얹어 넣은 듯한 그런 컬러들을 연출이 되는데, 원 컬러로 사용을 해도 되고, 컬러 베이스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이 컬러는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템 컬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를 한번더 올리면 홍차를 조금 더 우려낸 듯 감성을 더 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컬러 표현이 되고 뭔가 오버립으로 발랐을 때도 입술이 전혀 오버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오버립 연출이 돼서 이 컬러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을 이렇게 딱 지웠을 때 착색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지울 때도 아주 리무버로 사용을 해서 지웠을 때 아주 쉽게 잘 지워진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착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유지력이 좋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컬러 25 누딧빛 밤인데요. 컬러가 이렇게 딱 손에 얹어서 봤을 때 24호보다 브라운 컬러가 좀더 들어간 느낌볼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누디한 브라운에 브릭 컬러가 살짝 들어간 컬러로 이렇게 손에 보여지는데 제가 입술에 올려볼게요. 확실히 이번 손에 올려서 컬러를 보는 것보다 입술에 올려서 컬러를 보는 게 확실히 훨씬 더 누디 누디하게 표현이 돼요. 지금 살짝 올렸을 때 누디 브라운에 브릭 컬러가 들어갔는데 약간 로지한 느낌도 드는 컬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짝 올렸을 때는 가을 원 분들이나 봄웜 이런 분들 두분다다잘 어울리는 컬러. 컬러를 한번더 올리면 가을 원분들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컬러로 연출이 되는데 감성 필터로 한번더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 살짝 딥한 그런 느낌도 드는 컬러로 연출이 돼서 저는 이 컬러는 정말, 어? 감성있다. 약간 갬성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6호 누디 플로우 컬러인데요. 아, 이 컬러는 바로 재윤님이 픽한 컬러죠. 정말 이 컬러 저도 정말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컬러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컬러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누디한 로지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해서 딱 보시면 이 로지한 로지한 감성이 아주 듬뿍 담아낸 컬러를 볼수 있어요. 정말 여성스러운 감성이 아주 뿜뿜 느껴지는 컬러예요. 제가 입술에 바로 올려볼게요. 컬러를 아주 살짝 올려서 바르면 정말 여성스러움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그런 컬러예요. 로지로지한 느낌이 정말 무디하면서 예쁘게 표현되지 않아요? 정말 재윤님이 픽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컬러를 봄, 웜, 가을, 웜 뭐 쿨톤 분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중간 단계를 아주 잘딱 만든 그런 컬러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손이 갈것 같은 컬러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한번더 입술에 컬러를 살짝 더 올리면 뭔가 한번더 컬러를 올렸을 때 브라운과 로지 컬러가 한번더 올려져서 로지 브라운 느낌이 조 조금 더 많이 나는 컬러 표현이 돼요 조금 더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짝 올려서 블러블러블러하게 바르는 것을 추천해 을 드리고요 난 조금 더 브라운 로지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컬러를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해 을 드립니다 자 이제 27호 누디 과몰 리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 컬러를 이렇게 손바닥에 보면 누디한 핑크빛이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를 블러블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도는 컬러를 볼수 있는데 또 이렇게 보는 거랑 입술에 올려서 또 컬러를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제가 한번 입술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입술에 살짝 이렇게 올려서 블러블러하면 우유를 품은 약간 로지한 딸기 컬러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핑크빛이 도는 것도 아니고 너무 누디한 것도 아닌 딱그 중간점을 아주 잘 잡은 컬러예요. 쿨톤에서 약간 모브 컬러를 아주 살짝 넘나들 것 같은 그런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컬러로 연출이 돼요. 누디 누디한 그런 무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데일리 쿨톤 컬러로 볼수 있어요. 제가 컬러를 한번더 올려볼게요. 컬러를 한번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컬러가 정말 뭔가 진하거나 뭔가 너무 과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우유를 가득 품은 핑크빛 로지 몇 방울 딱 그렇게 컬러감이 표현이 돼요. 컬러를 아주 살짝 올려서 립 컬러를 표현하거나 컬러를 좀더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누디한 핑크라서 너무너무 자주 손이 갈것 같은 그런 예쁜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 누디풀 데이 컬러예요. 이 컬러는 손으로 이제 올려서 컬러를 보여드리면 컬러를 딱 봤을 때 약간 누디하면서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컬러예요. 이렇게 블러블러블러블러 블러블러 했을 때 누디한 팝. 색컬러와 살짝 비슷해요 저는 워낙 오브컬러 하면 환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입술에 올려서 어떤 컬러가 나오는지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컬러가 대환장 파티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와 정말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제, 정말 그냥 살짝 살짝 올려도 저랑 완전 찰떡 아닌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모브모브한 컬러인데 이 모브 컬러가 싹 감도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무아하면서 갬성 있죠? 그 인스테 갬성 그의 갬성을 안준한 클릭 딱 얹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딱 표현이 돼요 자 이제 한번더 컬러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하게 올렸을 때는 약간 팥죽색 컬러감이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컬러를 한번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팥죽 느낌의 그런 딥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우유빛 필터를 탁한번더 씌운 모브 컬러로 표현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감성 돋는 무드가 탁 끼워지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26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컬러 28호 이 컬러가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꿀조합 컬러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누디 라떼 누디빛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가 발라볼 거예요. 24호와 26호 컬러입니다. 마지막 꿀조합 27호, 누디 가모립과 28호, 누디 풀데이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페리페라의 누디브루 컬러를 모두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꿀조어 컬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